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간 입니다 도시 사는 촌사람들 셋이서 경기도의 깊은 산에 임금님만 맛볼 수 있다는 나물 하나 채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채취하고 계시는 촌사람들 둘이 있는데요 이 나물이 어떤건지 제가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 반복해서 초겨울 아니면 이른봄 몇번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실습 차원에서 우리 구독자님 두분을 사진으로는 여러번 봤지만 실물로는 처음 본다는 우리 두분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들하고 나와봤습니다 열심히 지금 너무 좋아하면서 취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꼼꼼하게 낙엽까지 다 털어가면서 해야 돼요. 너무 작으니까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손이 이중으로 가니까 최대한 여기에다가 낙엽은 다떨어놓고 가셔야 돼요. 밥 지압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칼로 하니까 깨끗하게 되는구 어, 칼 되게 좋네 앞으로 칼 들고 다녀 알았어 미안해 <웃음> 내가 하나만 줄게 이따가 자기도 못하면서 뭘 누구를 탓해 <웃음> 형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만 야, 난 가위잖아 나 여자잖아 난 가위잖아 가자 가자 가자 봄에 오면 꽃이 해가 잘 들잖아 음. 꽃사진 항상 음. 찍어, 음. 찍어 여기서 따뜻하네 양식 지네 음. 사람들이 보면 이 영상 보면 그럴 거야. 주고 뚫 저기서 뭐 물도 없는 데서 무슨 는쟁이냉이를 채취하지 그럴 건데 높으니까 공중 습도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식물들은 자기가 생육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적절하게 찾는 거야. 키울 때 화분에 바라 에 구멍 내면 안 된다. 밑에 밑에 밑에 보면 바닥에도 흙도 촉촉한게 습도 유지가 되죠 너무 그러니까 얘가 생육환경이 되는 거야 공중 습도 있지 바닥 습도 아, 있지 그러면 나는 산에 흙을 퍼다가 이거 좀 보였다, 떠가야 이걸 떠가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삼나무 예. 이파리 같이 섞어서 예 그럼 좋지 그렇게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와, 나중에 좀, 좀 이런... 키우면 내가 마트를 들고 갈게 오케이 꽃은, 형, 꽃은 항상 이렇게 겨울에 벌써 꽃대가 맺혀있, 어 지금 꽃대가 맺혀있어요. 내년 봄에 맺혀있지가 않아. 지금 항상 꽃대가 맺혀있고. 시도 많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내년 봄에. 여름에는, 여름에, 여름에 숲만 있으면 안 죽지. 지금 해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음. 근데 내년 봄에는 여기 나무들이 높으니까 그늘지니까 음. 미리 광합성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꽃도 미리 오. 생겨나고 그럼 얘를 처음에 는 하다가 나중에 그늘에다가 넣어줘야되네 그렇지 얘봐 얘도 지금 꽃이 그 꽃목을 꽃, 졌어 우리가 네. 한거 해가 있는 곳에는 보면 얘네들이 형 얘네들이 벌써 빨개졌잖아 오. 추위를 겨울에는 해가 들어와도 추위가 강하니까 낙엽에 안 덮히면 얼어주고 키십상이잖아. 얼어죽기 십상이니까 벌써 자기 몸에다가 안토시아닌을 축적하는 거야. 이맛 봤어요? 응. 아, 응. 나도 봤지. 해가 좋으니까 여기, 여기 털 있는 것도 보인다. 제일 잘 먹는 양반이 저 양반이 제일 잘 먹어. 아. 털도 있어? 털이 있어 여기 봐봐. 이 맥을 따라서 털이 보여. 털이 어떡해? 아 여기 봐봐요 털이 있어. 이런 있고 털이 있고 한게 아니, 앞에 앞면, 앞면에, 입 앞면 쪽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그냥 도 보이는데?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이잖아. 그건 부엽토 있어. 많아. 아니, 이런 데는 당연히 부엽토가 많죠. 자연적인 게 그래서 좋은 거야. 야, 이기 부엽토 쪽에서 잘라고 있네? 오, 여기 케이크가 쉽겠다. 부엽토 속에서 너무 잘 보라고. 그렇죠. 그냥, 살짝만 칼로서 살짝만 음. 드러내고. 이렇게? 그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이거 봐, 어떻게 산속에서 이러고 자라냐고. 떡, 떡잎은 다 떨어내고. 어, 물가이만 있는 줄 아는 거지, 이거를. 그니까, 이 산속에서 있냐고. 강원도 높은 산 1,100, 1,300 고지 가도 공중 숙도가 있으니까, 음. 있어요. 신기하다. 뭐,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겠냐고. 봉 가서 산이야 개구리 잡느라고. <웃음> 누가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취치한 것 같은데 봉투는 보면 한여 시간 취치한 것 같은데. 그렇지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지. 근데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먹는 건줄 알고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얼음 속 얼음 속에서 채취를 하는 거야. 음, 대단하던.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을 때는 음. 그 영상을 30년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저건 어디 소백산이잖아. 거기는 음. 영상에 나왔던 동네는. 음. 왜 우리 동네는 없을까?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없으니까. 음. 야, 저 소백산을 언제 버스 타고 가서 저거를 찍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도해지로 나왔잖아요 도해지로 나왔는데 이걸 또 어디 가서 봐야 되나 그래서 야생화에 미쳐서 다니면서 이거를 찍었어 는쟁이냉 이라고 이제 찍었는데 음. 그때 방송에서는 얘를 산갓이라고 방송을 했거든 아 누가 산갓이라고 해 네, 이걸 산갓이라고 해야 현지 주민들은 아는데 는쟁이냉 이라고 하면 몰라요 음. 그래서 저건 저거 나는 는쟁이냉이 꽃을 많이 찍었거든 꽃이 이뻐서 근데 이름을 몰랐고 근데 산갓을 어디가서 보지 그랬는데 <웃음> <웃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산갓이 는쟁이냉이인 거야 전국에 걸쳐 있는 거야 경기북부, 충청도, 경북북부, 강원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야 번식하기도 너무 좋은 거야 얘네들은 여기에 낙엽이 덮여가지고 따뜻해지니까 얘네가 예저 또랑 있는 것보다 채취하기 가 편했어 편하죠 예, 낙엽에 덮여 있으니까 우자라 가지고 아.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채취하기 쉽고 나중에 더 크면 칼이나 뭐 이런 거 하기보다 음. 가위 갖고 요거만음가위 예, 갖고 자르는 게 좋아 우리나라만 예전에 손으로 막 뜯고 그랬잖아요 식물도 얼마나 아플거야 외국은 보니까 나물 채취할 때 항상 가위가 있더라고 여기 상처 부위를 최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칼 가지고 자르던가 가위 같은 걸로 잘라 가지고 식물도 상처를 최소화 시키는게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 근데 재취했잖아. 형이 물김치 할 거야. 물김치 누가 할 거야? 형수가 할 거야. 한 통만 갖고 와. 누나도할 거잖아. 해갖고 이제 한 통만 갖고 오시 누구게 더 맛있는지 내가 품평에 해드릴게. 말안 하고 품평이 하는 거야 그럼. 맛 없으면. 예. 맛 없으면 나중에 이제 벤치야 안 들고 다녀. <웃음> 협박을 해야지. 맛 없으면 안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네. 근데 재료가 좋으니까 얘는 맛 없을 수가 없어. 나도 그렇고. 거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음식 잘 못하거든. 그냥 음식 만드는 데는 똥손이야. 근데. 이 는쟁이 냉이는 음. 어떻게 해도 맛있어. 음. 물김치를 뭐, 뭘 해도 맛있어. 간만 맞으면 네, 간만 딱 맞춰놓으면 음. 맛있어. 어. 그러면 네. 누나거하고내거하고 먹을 이유가 없지. 맛이, 다 맛있다며. <웃음> 아니, 그러니까 누구게 제일 맛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레시피 제공하고. 응, 음. 레시피 제공해야지. 똑같은 것도 맛이 다 달라. 그래, 손맛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맞아. <웃음> 이거 안 다듬어 가면 나 죽어. 다듬어 가야 돼. 쫓겨나는 거야? 안 다듬어 가면? 아이고, 씨. 야, 총 맞아. 아, 안 다듬어. 옛날에 처음에. 그 뒤에. 음. 요, 요거는 봄에, 그러니까 여름에 광합성 하느라고 있던 건데, 얘가 있을 때는 먹어도, 그러니까 매운맛이 안 나. 나긴 음. 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다 해가지고 가면, 난 처음에 할때 이렇게 떡잎 찐거 말고 응. 이런 것도 다 가져가서 봄에 할 때는 다 가져가서 낙엽만 아니, 제외하고 나는 소원을 하고 네. 이거 얘기할 때 네.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아, 그렇게, 마, 그렇게, 그렇게 따가는 걸 아는 데서는 그렇게 따도 되지 그렇게, 그렇게 따야 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얘가 뿌리가 살아 있으면 얘는 생활력이 이거 죽을 것 같죠 여기 봐봐. 죽지 않아 여기 눈들이 다 살아 있잖아 그리고 이게 뿌리가 더 튼튼해져 아, 뿌리가 길어 짧지도 네. 않아 뿌리가 튼튼해서 얘네들이 다 내년에 봄에 다 나게 돼 있어 여기서 뭐해? 눈쟁이네 여기 꽤 있어? 아이 여기 골짜기 골짜기마다 커. 저기 봐봐 보이는 게다 이제는 배부르지 누나? 어난다 뜯어먹고 힘들지 <웃음> 너무 많으니까 질려 아, 참 너무 많으니까 질린데 그 영상 찍어야 돼. 너무 많아. 이 영상이 나가면 누나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야. 큰일 <웃음> 났다. 야. 이게 뭐여, 그럼? 이게 뭐게요? 어, 튜브잖아. 이거 어. 뭐야? 튜브. 쟁이 냉이 맞아? 나도 냉이? 나도, 나도, 나도, 냉이? 어. 예, 나도 냉이지. 어. 아, 네. 누나는 뭐라 하거야 얘는 뭐야? 이건 쟁이 냉이구먼. 이이 제대로 된 거고. 네. 이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야. 해를 많고 낙엽을 낙엽에안 덮여 있고 해를 보니까 얘가 추우니까 시퍼렇 시퍼 네. 보라색으로 안쪽이 보라색으로 변하지 이게 어. 잎 뒷면이 더해 잎 뒷면을 보면 보라색이 더 많어 이게 더 향이 좋아 보 아, 매, 향이 맵지 매워 어, 물랭이 어. 물랭이 먹는 것 같아 물랭이 몇 배나 위 안쪽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두꺼워 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지. 곱슬이다니까. 아, 왜요? 만봐 형. 저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다. 얘는 뭘까, 형? 그니까, 얘. 는 뭐야? 마트에 잔뜩 있는데. 뭐트 누나 봐, 야, 열심히야. 마트에 잔뜩 있어. 응. 마트에 뭐가 있어? 마트에 잔뜩 있고, 동굴이고, 깻잎 달맞고 얘가, 얘가 벌깨 동굴이라고? 예. 마, 마트에 벌깨 동굴 없어. 마트 벚꽃 덩고 안팔어 들매마트에 잔뜩 있다고 거기 말고 <웃음> 일발 슈퍼에 안팔어 응. 근데 나 이건 진짜 헷갈려 재밌다 일로와봐 누나 일로와봐 문제 아? 쟤 뭐야? 네아 예? 예? 아, 매워 민대이냉이잖아 네. 먹어봐 맞잖아 응. 아 매워 아니야? 응. 꽃대 올라온거 봐 야... 요거는맛 맛봐 맛 한번 봐봐요. 맛있, 맛있을것 같지. 응, 엄청 진한데? 네, 은근 훨씬 더 맛있어. 아니 그복판에걸 먹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연한 거를. 응. 복제로 응. 먹어 그냥. 그럼 맛봐 <웃음> 봐봐요. 엄청 매운가? 하나만 맛봐. <웃음> 나도 맛봐야지. 아, 끝맛이 죽인다 어때요? 엄청 진하네 쓴맛도 나왜 쓴맛이 나? 더 먹어 안 먹어. 가시야 이거? 야생 같거든 어, <웃음> 어? 왜 써? 아, 우와 우와 너무 처음에, 처음에 매콤했죠 어. 그죠? 매콤했죠 근데 자꾸 먹다보니까 아, 매콤한 맛은 없고 쓴맛만 나지 어. 어, 뭔줄 알아? 그걸, 그 쓴맛만 난다 그러면서 그걸 또 드셔 뭔데 이렇게 써? 나도 냉이 비슷하게 생겼지 그죠? 아, 딱 아, 가, 는쟁이하고 근데. 같이 있으니까 와 아, 이거는 이거는 아, 거정쟁이 먹어야 돼얘 는쟁이고 쟨나노이야 입가심하자 와아네 잘라줄게 나도내이 무적이 쑤다어오 진짜 쓰다나 쒀봐 나는 어우, 이걸 다 먹으면 <웃음> 속 쓰리지 와다 다 먹어야지 찰쥐요와 아려 아려 응. 와 윤희 그럼 이거 마저 해서 먹어 아, 네, 이걸 어때? 먹어도 쓰다 와 아, 역시 나물 뜯는 데는 어? 에디션 명품 떼기 최고야 음, 어, 음. 응. 나는 왜 맛있는데, 저 쓴맛도 아, 이것도 아닌데, 저거 아. 쓰고 이걸 알고. 아, 그아안먹 아우. 됐어 아, 아, 그만 안안 됐어. 됐어. 아우. 아. <웃음> <웃음> 얘는 나도 뭐 그랬나? 아우, 나도냉이는 아우, 돼요? 예? 어머, 뭐 아, 진짜 노루오줌 뭐, 뭐, 뭐. 진짜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 호기여야 되겠다. 이건 늦지만 맛 빼려. 얘가 진짜 나도냉이라. 예. 나 어마따 나 왜? 아우, 아 매워. 아니 저게 워낙에 매우니까 얘는 매운데 안 나는 거지. 아니 근데 참맛은 맛 맛있어 매운데. 맛있는 매운. 그, 매운 미나리냉이도 아니고. 이거 나도 행이라고응 누나한테 물어봐 뭔지 난 맛있어 이거 누나 뭐야? 헐 까치수요? 아니야 저기 아... 매나물 맨미나리 아 진짜 이게 무슨 맨미나리야 앞으로 나 따라다니지 마 야, 무슨 명미나리가 왜있어? 미나리냉이 <웃음> 아니라며 미나리냉이라니까 아니, 미나리냉이하고 물어봤잖아 내, 내, 내 미나리냉이라고 아니 그냥 딱 나와야지. 그 미나리냉이라고 해야지 아까, 아까 저 밑에서는 잘알두만 <웃음> 미나리냉이 나 미나리냉이 먹으러 <웃음> 왔다 이거, 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쁘다 이건 저건 진짜 이쁘다 <웃음> 어, 미나리냉이랑 아니라고 하니까 <웃음> 아 진짜 앞으로 따라다니지마 진짜. 근데 미나리냉이가 왜 <웃음> 여기있어? 아 어디가서 나 안다 그러지마 응, 음, 싸우 제대라고 말하지마 근데.. 그럼... 아니 진짜 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아니 저민나리 냉이가 아니 이 양반이 말이야 아니 길 옆에 길 옆에 있으니까 뭐 낮은데.. 낮은데 뭐 나무리 잔뜩 있다고 <웃음> 저봐길 옆에 민정이네가 이렇게.. 어? 민정이네가 이런데 맛있 아니, 이런 데 아까 지리강을 음. 아이 어. 낮은데 왜 지가을이 왜 있어 어우 매워 눈쟁이 냥이 눈쟁이 냉이가 매운 게 아니라 나는데 아우 <웃음> 매운 게 아니고 쓰다 써어 쓰다 쓰다 못해 아려 아려 아 이거 너무 좋은데